하나님의 주신 말씀 창세기 2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한 땅 헤브론 곧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창세기 23장 전체 한 장에 걸쳐서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말합니다. 한장 전체가 사라의 이 죽음과 장사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 23장을 통해서요 십자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예배자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만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십자가 있는 예배자로서 살았던 그 삶의 실제 신앙, 부활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정말 그러한 것이었는지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127세를 살았다 이렇게만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사라하에"라는 것이 일절 속에 두번 나와요. 처음 시작할 때 "사라하에 하에"라는 말은 인생 삶,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라의 삶이" 그리고... 127세를 살아 또 살아의 삶이 127세를 이렇게 누렸다 향유했다 이렇게 처음과 끝에 반복합니다 이 127세라는 것이 믿음으로 산 삶이었다 이렇게 족장으로서 믿음의 삶을 여인이 살았다라는 설명이에요 구약과 또 신약을 통틀어서 여, 여성이 여 예, 죽은 나이가 몇 세였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인물은 사람입니다 예, 여성 누구도 어, 얼마를 살고 죽었다. 예, 참그 구약의 개념에서는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보면 여인의 수는 숫자에도 넣지 않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어, 남성들의 수만 개수해서 장정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인의 죽음의 숫자를 이렇게 유일하게 표현을 하죠 족장으로서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또한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사라의 죽음. 이렇게 물론, 이제 죽은 나이까지 밝혀시면서까지 살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싶은 알려주시고 싶은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이삭번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23장에 사라의 그 죽음과 장례를 치르는 이 사건, 장사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시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그 성도의 죽음은 이 죽음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죽음이냐 이삭이 먼저 죽고 나중에 사라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삭의 나이는 37살이고 사라는 지금 127세에 죽는데 아니 이삭이 죽었다니요? 이삭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성경이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가 뭐죠? 이삭은 하나님 앞에 죽었고 다시 살아난 자로 받은 거죠. 그 이삭의 번제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수풀에 걸려 뿌리 수풀에 걸려서 그분이 죽었잖아요. 대신.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 이전에 이삭이 사실은 죽은 거죠. 그 이삭의 예,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죽은 것이고 다시 이삭을 토해냈죠 살려냈죠 그러니까 오늘 사라의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이 죽고 살아난 것처럼 사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127세라는 굳이 여성의 나이를 기록하면서 설명해주고 싶은 바예요. 예수님 품 안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삭이 먼저 죽은 것이고 사라가 나중에 죽는 것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교회란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라가 이삭번제 사건에서 이후에 어, 사라의 장례, 사라의 죽음이 예,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은 교회로서 사라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라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그냥 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참 고생하다가 아, 죽은 여인이다 그래서 죽었다 이설명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127세를 꼭 집어서 남기면서 유일하게 이 여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죽음이 도대체 어떤 죽음이냐 교회의 죽음이다 그러면 교회의 죽음은 도대체 뭐냐 이삭번제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삭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살아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사라는 교회로서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요. 교회로 지금 예수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오늘 먼저 사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에, 나는 당신들 그이햇 사람들 중에 낙은하고 어, 지금 거류하는 이방인이다. 어, 그러면서 어, 나에게 매장할 내 아내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나의 죽은자를 내가 내어다가 장사하기 원한다. 여기 매장. 장사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카바르예요. 카바르라는 이 뜻은 땅을 깊이 파다, 1차적으로 무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단어의 자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보면 무슨 뜻을 이 카바르가 갖고 있냐면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 집에서 나온 머리다라는 뜻이에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 집에서 나온 머리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 집은 뭐래이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나온 머리 이것이 매장, 장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교회는 믿음으로 살다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지는 집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죽으면 어디에 묻히는 건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집으로서의 그 몸은 머리이신 예수님 품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묻히는 겁니다. 약속 안에 살다가 약속 속에 묻히는 거예요. 어. 교회, 성도의 무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즈힐이 아니에요. 교회의 무덤은 참심과 영원한 본양이 있는 하늘, 안식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거할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가 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는 거 오셨나 주님은 교회를 위해 오셨어요 저 세상 불신자들을 위해 오신 적이 없어요. 교회를 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고 교회를 다시 살려내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생을 끝냈을 때 그들이 영원히 묻혀야 할곳 영원한 안식처 하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오늘 사라를 어디에 묻고 있는 것인가를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를 어디에 묻는가, 지금 어디에 묻는가. 예, 물론 땅에 묻어요. 땅에다 묻죠. 땅을 깊이 파서 묻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다 묻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건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한 땅인데 이곳은 헤브론이에요. 이 약속의 땅에 사라를 굳이 묻는 거예요.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면서 내가 장사하겠다 매장하겠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지금 믿음으로 하늘에 묻는 것입니다. 하늘에 묻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자 어, 창세기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교회인 사라가 하늘에 묻혔다고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하늘에 묻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난 땅 헤브론 곧 기랫 아르바에서 죽음에 여러분 창세기 22장 그 끝부분에서 어, 그 부엘세바에서 어, 아브라함이 있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이죠. 사실은. 모리아산이 그쪽에 있으니까. 자 모리아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번제 사건을 끝내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부엘세바로 갔어요.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었죠? 예. 그 그 에셀나무가 심겨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공적 예배를 시작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의 장소로서 어그 아브라함이 신앙했던 예배의 처소였죠. 그곳으로 가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난안땅 헤브론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23장을 시작하면서 사라의 죽음이 죽음이 어느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헤브론 땅으로 들어가죠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헤브론은 네, 헤브론은 여기 그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기랏 아르바라고 돼 있는데요 헤브론은 한마디로 약속의 장소예요 부엘 세바는 예배의 장소라면 헤브론은 약속 장소예요 여기 그 그 의미를 약속의 장소라는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 헤르보, 헤브론의 르보헤그옛 지명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기랏 아르바라는 게 기랏 아르바라는 뜻은 아르바에 있는 내성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성읍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는 라게 기랏 아르바예요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 안에 함께 들어가는 네 개의 성읍처럼 성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네 개의 성읍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 기랏아르바에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이 해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장소예요. 약속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했을 때 롯은 세상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선택하는 세상 나라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로 그를 끌어갑니다. 이끌어갑니다. 우리 그거 봤어요. 우리 창세기 13장이에요. 가서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이 보이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18절 함께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재단을 쌓습니다 그 어, 어, 죽음 그 주님의 약속의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재단을 쌓습니다 죽음을 희생하는 곳이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약속의 장소인 헤브론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곳에 구별시킵니다 오랫동안 거주하죠 헤브론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맛보고 살아가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하늘에 묻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것이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냥 그 어떤 무들 곳을 하나를 찾은 매장지를 하나 찾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 약속을 붙들고 있는 특별히 희생을 치르면서 재단을 쌓으며 희생을 치르면서 그곳에 어떤 소망을 붙잡고 그가 신앙을 해왔는지 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아브라함이 갖골 지금 매장지를 찾고 있고 그 매장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이 면밀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2절 조금 더 살펴봅시다 사라가 가나한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여기 슬퍼하다라는 뜻은 사바트입니다 뜻은요 가슴을 치며 아파했다라는 뜻이에요 통곡하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어 크게 울부짖었다라는 게 사바트예요 또 여기 애통하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이렇게 반대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애통하다는 라게 박한데요 어, 감정을 짓누르며 감정을 자제하며 어, 눈물을 삼켰다라는 뜻이에요 애통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슬퍼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통곡하며 피통하는 거죠 울부짖는 거예요 사라의 떠난 죽음을 향하여서 굉장히 그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 애통하다는 건 뭐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며 어, 그리고 그 눈물을 가슴 깊이 삼키며 어, 이 안에서 그것을 녹여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두 가지가 거의 반대적 개념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것이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정말 부활을 믿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나요? 그 자리에 우리가 이 살아의 죽음에 가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고 알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이라는 믿음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우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스 4장 17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아브라함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의 죽음 그 소중히 여기는 아내의 죽음 앞에 가지고 있는 사라 아브라함의 태도였어요 슬퍼하며 애통이 여기는 거죠 어,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성도가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혹자는, 예, 성도는, 어, 죽으면, 뭐, 천국 가니까, 좋은 곳 가니까, 예, 뭐, 이렇게 너무 슬퍼하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잔치를 열어야 된다까지 하고 그러는데, 약간 그건 좀 정신 나간 생각이고요. 일단 아프고 슬픈 거예요. 일단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는데 내 감정적으로 아픈 거예요. 다시 보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하 그러니까 어, 슬픈 겁니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곡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도는요. 이 다시 만날 그러나 이 떠나보낸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난다. 죽은 게 아니다. 하늘에 묻으면서 예수님 품 안에 잠자고 있다. 내가 곧 가서 그를 만난다라는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슬프지만 애통이 여기는 거죠. 이게 성도의 바른 태도예요. 어? 울지만 웃는 거죠. 아, 이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어? 이게 질풍경이죠. 이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복강에서 뼈 부러진 다음에 분이엘의 하나님 만나면서 막 그냥 얼굴에 눈물은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입은 벌려서 그냥 한바구숨면 이게 질풍경이죠. 이게 성도의가 그 죽음에 대한 성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랬느냐. 예,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더 구체적이고 뚜렷해집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볼게요. 사라를 위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3절 사라의 시신 앞에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에, 우리 개혁 교정에 보면 '나가서'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나가서'라는 에, 단어가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좀 의역처럼 조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런 거다라고 해서 우리 성경에는... 그걸 갖다가 집어 넣는데, 언어에는 없어요. 에, 이게 뜻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라는 말은 파님 알 와야 쿰이에요. 우리 쿰은 잘 알죠? 달리다 쿰, 쿰, 쿰은 일어나 라는 뜻입니다. 쿰, 그 파님은 얼굴이에요. 파님. 파님 그, 그 그러니까 알이라는 말은 그 위에 앞에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라는 말을 그대로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요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얼굴 위에서 아리니까 위에서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 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형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 부활이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이 벌어지는 일에 반드시 시신, 죽은 자의 얼굴과 포개요. 얼굴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부활 속에서 보여내요. 우리 만나볼까요? 11기상 17장을 가봅시다. 21절이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은 그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엘리야가 하는 일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 아이 위에 몸을, 이게, 그, 근데 원어에 보면 얼굴, 그 아이의 얼굴과 이렇게 포개는 모습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11개 사장. 이건 수애 여인의 아들의 죽음 속에서 벌어지는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일이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눈을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위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기 아이 위에라는 게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눈과 입이 뭐 코가 이렇게 닿지가 않죠. 3 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얼굴과 얼굴을 포갰다는 거예요.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예, 지금 예, 아브라함이 그 시신 위에 그 시신 그, 아, 그 앞에서 어, 파님 알그 그러니까 앞에서 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포개었다가 일어났다라는 설명이에요. 나가서란 말은 없어요. 어. 얼굴을 그 위에 대두고서 일어 이게, 이게, 이게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예. 아브라함이 사라의 부하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와 로마서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아,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보았고 했고 신약에 와서 아 아브라함은 부활의 사람이었다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했던 사람이다 그가 십자가 있는 예배 가운데서 그 안에 심겨졌던 뚜렷한 믿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복음은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고린도연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게 네. 사도 바울이 아주 뚜렷하게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밥입니다. 3절과 4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이게 내가 받은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것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받은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 전한 거죠. 이는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사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내용이 뭔데요? 예, 그가 죽으시고 그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이것이 그왜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라는 것이 도대체 왜 복음이냐. 성경은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니까요. 왜 복음이냐. 예, 예수님이 죄인, 죽은 자죠. 죽은 자와 함께 묶이셨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 죽은 자와 함께 얼굴을 포기했다가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죽은 자가 누구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교회인 우리예요. 교회인 우리가 우리에게 굿 뉴스, 우리에게서 우리에게서 정말로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예, 내가 내가 천국 가게 됐다. 여러분 이 천국 가게 됐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 정말로 되려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얼굴을 포겠다 일어났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음에 묶이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함께 묶이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들어와야죠. 그게 복음이죠. 천국 간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기 확신,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하여, 죽었던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나의 죽은 자의, 나의 죽음의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경대로 그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이 사건이, 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역사 속에 꿰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그가 장사 지낸 바 사흘 되셨다가 다시 그가 실제로 살아나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실제로 다시 살아난 일이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일이니까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삭번제 사건이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먼저 죽고 사라가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고 그 죽음 안에서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라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갈 때이 죽음은 예수님이 죽었던 죽음이다. 나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묻혀서 죽는다. 슬프죠? 사랑하는 이들을 못볼 거니까. 그러나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살아나셨다 그러기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나도 살아난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아프지만 누가 죽음이 에, 나는, 나는 빨리 죽고 싶어 그런 거짓말왜 하세요? 안 죽으려고 약 좋은 거 드시면서. 하시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걱정스럽지만 이것들 참 어떻게 살까 걱정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두렵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앞서 그 길을 가셨으니까. 이 사건제 사건이 있고 그 사건 다음에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성경은 개시하시면서 교회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 또한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쭙겠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서 실제 사건으로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나는 영적으로 그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중생이 부활이에요. 영적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은 예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살아날 겁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실제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께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사람이란 존재들이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몸으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오늘의 부활의 이 신앙을 보면서. 교회인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만 된,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이 살아의 시체를 해브론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장소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묻는 거죠 하늘의 이 안식에 묻는 그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하라 하는가 이렇게 신앙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살로니가전서 4장이에요. 형제들아 교회야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이 누구죠? 하늘에 묻혀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안식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좀 알아라.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그런지 알아라 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지 않은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죠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대 복음과 함께하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하고 있는 믿을진대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지금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라져 교회인 사라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예수와 함께 지금 자고 있죠 하늘에 묻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오신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오니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지금 하늘 안식에 거하고 있는 살아 아브라함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우리 똑같이 그들이 하늘의 안식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 그 하늘 안식에 거하는 자들이 지금 내려올 때이 땅에서 있었던 자들이 다 그들의 육 몸적 부활이 일어나고 그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공 이게 우리가 이걸 이제 휴거라고 생각 물론 휴거죠 들려 올려지는 거니까 그런데 어,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완전히 끝장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공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완전히 주권이 실현된 영광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모든 이들이 주를 영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여기고 그리스도만이 승리로 선포되는 그곳에서 그 그리하여 그 우리가 항상 영원토록 공중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이 실현된 주님 안에서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새로운 창조 질서 완벽한 새 질서와 영광의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거죠. 공중 권세 자본자가 끝장난 이 영광스러움 속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특별히 이 특별히 이 미국 땅을 보면서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가슴 아픈 음, 마음들 있지 않아요?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사회 구조와 끝없이 죄를 향하여서. 죄를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오히려 죄를 죄라 얘기하면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어 이제 정말 감옥을 가야 되게 되는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죄를 어떻게 참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이곳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죽음에 처해 있는 우리의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날 주 안에서 이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이 이미 우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때 완전히 공중에서 그 일이 실현될 것을 그것을 소망하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참아내라 응? 이것으로 성도만이 저어그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살지 말고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슬프고 아팠지만 매장, 그 매장지가 약속의 장소인 헤브론에 하늘에 묻으면서 그가 그 슬픔을 삼키면서 소망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부활의 믿음 가운데 그의 슬픔을 감당했던 것처럼 위로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게시록 22장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죠.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위세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연합돼 있어요. 신부 그 교회이죠. 성령과 신부가 성령으로 연합된 교회가 뭐라 말하는지 보세요. 오라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연합된 교회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 지금 하늘에 묻혀 있는 살아요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살다 앞서간 교회죠. 성령과 함께 신부가 오라 갑없이 그어 눈으로 눈에 흙 들어가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이 갑없는 생명수 그리고 원하는 자가 목마른 자가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실렵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사실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에 사라를 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인 우리가 하늘에 묻히는 자구나. 내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릴 영원한 하늘에 나는 묻힌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중생한 자로 하늘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죽음이여 와라. 물론. 헤어짐이 있지만 죽음은 더 이상 나에게 두렵지 않다. 왜? 예수님과 내가 묶여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가련다. 예수님이 계신 곳 나도 가련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